여기에 있는 북마크를 누르니까 화면이 반전되네요. 북마크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북마클릿을 이용한 것입니다. 북마클릿 메이커로 이동한 후에 화면 반전이라고 제목을 적고 HTML 태그에 필터값으로 화면을 반전시키는 코드를 적습니다. 여기 링크가 생기는데요. 링크를 드래그해서 북마크에 갖다 놔요. 다시 사이트로 이동해서 북마크 버튼을 누르면